여긴 누구? 나는 어디? 뭐삼? 아, 존은 똥사다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죠 일단 저기 존나 큰 불닭볶음면은 있는데 잠깐만 쉬 어떻게 하지? 어떻게 어. 내려가야 되는 거야? 여기 렇게티야 일단 슬금슬금 내려가 볼까요? 어? 어? 어? 뭐야? 어? 어? 누구샘? 어? 안녕 어? 안녕? 너 누구야? 나나는서울지인데서울지 어..어.. 어 그럼 지방주는 어딨어? 킥킥 어, 너.. 너도 학교가? 무슨 학교? 너 근데 얼굴이 안 보인다? 안 보인다고? 어..아 이제 보인다! 야! 너뭐 그런 걸 쓰고 다녀! 어, 왜..멋있지 않아? 에..뭐.. 뭐 그렇긴 한데.. 에..뭐.. 야너 가방 좋아 보인다? 어, 이거, 받은 거야. 누구한테? 어, 아, 있어. 아, 있긴 있겠지. 근데, 여기 어디야? 여기? 어. 여기, 학교 가는 길이지. 어디, 어디로 내려가는데? 너, 나는, 날아서 내려갈 건데? 뭐? <웃음> 날아서? 어. 그럼 나는? 너? 어. 너도 내려가서 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갑자기, 갑자기 똥 사다가 문 열고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야 아, 그.. 아 그래? 어아 그래 알겠어 너도 빨리 내려와 나 먼저 간다 아니 너 먼저 가면 어떡해! 아! 아! 아! 아니.. 어..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어, 너, 너 뭐야? 어 뭐야 너.. 너 어디가? 너입박시 안가게서 뭐해? 너넌 어디서 여기서 뭐하는데? 나입박시깔려고 왔지? 어? 야 근데 어? 어떤 미친 쥐가 있잖아 막나 빼고 막 자기 날아간다고 해서 와아 이러면서 갔어 에? 어? 너 못해? 뭘 못해? 어? 왜못 내려가 너 여기? 어? 아 여기 개높잖아 여기 내려가면 죽는데? 아 어쩔 수 없지 야다 특별히 데려준다어 nope. 음. 뭐야 이것이 바로 이 세계의 야타인가? 야타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야내 아름다운 지게 이름이야 아, 그래. 특별히 널 태워줄게. 다른 김에 태워줄게. 그래, 그래. 오! 이야, 야, 이거 좋네, 어? 아, 좋구만, 응. 아이고, 참나와, 너. 아유, 진짜, 이렇게 태워주면 되지. 아까 그 뒤는 어째 그렇게, 어? 인수이 그게 없냐? 어? 야, 야, 고맙다, 고맙다. 내 어, 지게는 이거? 다시 돌려줄래? 그래, 그래, 자, 이거 너 가져. 넌 이름이 뭐야? 나, 나는, 아, 하내 네, 이름 좀 긴데 그 브릿니드 점라 햇냥이라고 하는데 오, 그냥 냥이라고 불러 어 그래 어내 이름은 햇간따삐아 올레볼레옥스야 아, 진짜? 야너 어! 이름 되게 예쁘다 야, 너 이름도 진짜 멋있다 그지 야, 야, 야 이거 긴 어, 기... 어, 뭐야 뭐야 뭐야 야, 어, 뭐야 뭐야 겐가, 아, 뭐... 그 어느 안전이라고? 그아갑길를 막는 갠가 감히 뭐야 그지? 왜쏙 비키지 못할까? 좀갈 길이 멀구만 어? 야 갑세 뭐... 갑세 이리야 어? 이리야 뭐야 뭐야? 야 멋있다 야쟤 뭐야? 야야 야, 멋있다 야야야 야, 야, 뭐냐 뭐냐 야 너도 저런 야. 거 없어? 야, 야 나도 야. 저런 거 타고 야. 싶다 왜왜왜 야. 왜. 야. 나중에 저 가마 몰래 빼돌리자 좋아 좋아 좋아 괜찮다 괜찮다 야 근데 저거 들어줄 사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야 그럼 드는 건 네가 해 타는 건 내가 할게. 뭔 소리야? 내가 타야지. 아니야 빼돌리고 드는 건 네가 해 힘들잖아. 뭔 소리야? 건 힘든 건 네가 해야지. 아까 어가나 터졌잖아. 아이 시끄러.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시끄럽고 응, evet. 응 아니야 응 아니고 응 아니야 응 타는 건 나야 응 아니야 응 타는 건 나야 응 아니야 응응응 아니야 야너길안 알려줬나? 응 아니야 응 아니야 나 따라가면 믿겠지 뭐? 야 안돼 나 따라와. 응응 왜? 안 내줄 거야. 참내원. 어 이게 악? 안내 욕심 있는 녀석이구만. 아 그럼 너의 길은 내가 다 닦아줄게. 나만 믿고 어, 따라와. 그래 알았어 그럼. 가만히 잠깐만, 지도 한 번만 볼까? 음. 오 어. 이게 뭐야? 과수원. 아 어, 이제 알겠어. 대장간. 따라와. 아이 가있어나 아직 안 봤어. 야 쉬. 내가 봤어. 에 정말 어아길도 모르면서 뭘안내를한다고 참네. 나 알거든? 어, 진짜 알았어 빨리 있네? 가봐! 어, 아 잠깐만 나와. 이게 어.. 헤매면 이쪽... 죽었다 진짜 어.. 이서어 요쪽 가면 돼 어. 어? 확실해? 어... 아.. 나만 믿으라니까 나 진짜 지도 잘 본다니까 나키깜짱잘봐 음... 참... 어.. 아 어, 여기 아니.. 어.. 어 여기다 어.. 어 모르는 것 같은데? 야너 여기, 여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해우소 이게 아, 뭔데? 아. 해 헤어수 몰라? 그게 뭔데? 화장실이잖아 아 화장실? 똥깐 똥깐 아 뭐야 어? 이금 뭐라 <웃음> 했어 나한테 아, 뭐야, 아니 전당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다 대면 안 돼? 아참거참 참. 자네 굉장히 까칠하고만 그 당구님 일렬에서 어. 봐야 되는데. 야, 싸운, 그럼 싸운, 여기다가 싸운, 잠깐 되나요? 잠깐만해. 보이니까. 싸운다 싸운다. 지디오 디지아리가 오는데. 나 여기 앉을 거야. 너 여기 어, 앉아라. 여기 어? 여기 암전히 여기 암전히 어 앉아. 그래 그래. 야뭐 지금 우 싸운다 싸운다. 사워라. 사워라. 아니 사워라. 어 뭐야 뭐야. 그내 후보요. 어. 뭐야 뭐야. 뭐? 뭐 싸운다 싸운다. 팩이 오 팩이 넘치는 오. 아니 싸우아. 그러면 나는 가마 없이 1열부 열 이상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이 어디서 둔단 말인가? 어허 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압수할 예정이오니 두 발로 걸어다니게나 어허 폐기.. 어허 전 선생 자네가 저 외부 물건 처리 좀 해주게나 아 예예 교수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싸워라 뭐 아, 교수님이래? 아, 멋있다 뭐, 뭐, 뭐, 아, 어 여기 교수님이래? 내가 당분님만 아니었으면 이런데 안오는 건데 아휴. 아마 오왜왜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뭐예요? 어, 뭐 이거 없었는데 아까? 아 그럼 어. 주작관 입학식을 시작하겠네 예? 우선 명예로운 시비지가 되기 위해 주작관에 이거? 입학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오 뭔 소리야 나는 오. 앞으로 자네들의 수업을 총괄할 풍은우라 하오 편이 풍사부님이라 불러주면 되겠소 나, 그럼 이 작품 진행에 앞서 자네들의 아, 학교 생활을 도와줄 공교 교직원들을 소개하겠소 좌측은 전서구 우측은 매매라고 하오 나 부모가 바쁠 때는 자네들을 보호해줄 분들이라네 전 선생 자네부터 순서대로 소개를 한번 해주시게나 아이예예 예, 교수님 안녕 얘들아 나는 전석우라고해난 여기서 우편물과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난 저기 도서관 쪽에서 일하고 있거든 필요한 게 있으면 그쪽으로 와 얘들아 앞으로 잘 지내보자 오 오는 길 험난했을 텐데 아 어, 잘들 도착해줘서 고맙다. 어 나는 매점 주인 매매라고 하고 편하게 점주라고 불러도 되니까 어 학교 매점 많이들 이용해 주면 좋겠네. 아 어, 환영한다. 오 제일 어, 멋있다. 멋있다. 당구님은 언제 나오는 거요? 자자 다음으로 주작원에 입학한 자네들이. 신하게들 기숙사 배정 시간이다. 조용히 안 나오는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와. 반애가 제일 시끄럽네. 배정받은 어허, 조용히 하시오. 다시 불렀다. 그냥. 배정받은 후에는 옆 상자에서 입 선물을 꺼내 가게나. 자네들의 입학 성적 순서대로 불을 부여하였으나 오, 기숙사 배정은 뒷 번호부터 시작하겠소. 자,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와. 여기 전서구 선생의 안내를 받도록 하게나. 꼴찌 황금소. 꼴찌 대 꼴찌 대박 대박. 뭘 웃고 그러나? 내가 여기 들어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진거야. 멋있다. 애를 썼지만 꼴찌래. 네. 아, 제 개잖아. 누구 개야? 이 마음에 공, 안 드는구만. 공부 꼴찌 공질이. 아. 아 공질이구나. 누가 자꾸 요다 흠. 소리 내는데? 흠. 뭐야 이거. 요다가 뭐야? 요다가 뭔 소리야? 서제나 공질이 서제다야 아. 공진이 오우, 기운 나한테 오면 안된대? 서재가 뭔데? 저 질문 하나 있어 기숙사? 아, 친구 왜? 기숙사? 그 서재가 당군님이 사시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기숙사요 음.. 친구야 그런 건 상관없는데 얼른 자리에 가서 앉아 아니 왜 상관이 없단 말이오 당군님을 봐야지 당군님을 응. 생 나오시오 풍삭 아까부터 제 옆자리 비었는데요 응? 누구? 누구 어? 누구도 있어? 어째 첫날부터 시각을 하나 우선 그 다음은 해옥수 유생 나오시오 네얘발 많은데 아니, 아니 아니 갑자기 와가지고 누구 입학시? 잔액이 입학하러 온거 아니오 누가 자꾸 요다 소리네 네. 야공찌이랑말 많은 애 서재잖아 선생님 <웃음> 공찌이가뭐요 너랑 왜? 나중에 차 한잔 하실요어 있어 내가 방금 지은 거너 얼굴은 기억할게 네 감사합니다 와왜왜왜왜 어. 얼굴 왜 기억하는데? 나랑 차한잔하기로 했거든 그 아, 다음은 아, 말이 좀 나오지요 저거 망태기 말왜 아, 이렇게 많냐? 조용히 그거, 좀 해봐 아, 고질이랑 고... 같은 데 하면 기운 안 좋은데 저 뭐야 뭐야? 뭐야 저거? 음. 왜저 들어와서 음. 앉는 거야? 뭐야? 아저 제가... 망태기가 말하는 거야 저거 지금? 어? 음. 아, 말이.. 아, 동제? <웃음> 아, 말하는 아, 망태기였어? 아, 아 시끄러웠어 망태기가 뭐 질문을 하더이다 뭐야 이거 완전 해리포터 아니야? 다음은 아, 서울지 유색 나오지요 <웃음> 뼈가 떴다고? 아, 해 헷냥이? 어, 어 나, 아, 나, 아, 나, 아, 나 말이야 아, 어. 아, 아, 음 아. 아, 존나 끙끙대네설지 동재 아, 아, 쉽다 야, 몸부 어, 뭐, 잘하는 저... 애들은 다 동재인가 보다 무슨 <웃음> 소리야? 나도 동재네 무슨 소리에 마지막으로 해? 우리 주작관에 <웃음> 1등으로 입학한 우수한 유생, 헷냥이 음. 앞으로 나오시오 에이? 나? 주둔다? 아니 아니, 박화 고양이가 1등이라니 말이 돼요. 이름이 좀 예? 명확치 않았어. 박화 고양이가 예, 예. 아, 그 공... 예, 뭘 해야 되지? 같이 생겼는데. 오른손을 뒤돌아봐. 어? 뭐야? 음, 어디 보자 음, 흔치 않은 박화색 고양이로구만. 뜬. 너에게서는 이 세계의 것과 다른 신비한 느낌이 나는구나. 아야는 아이들과 다르게 기숙사를 좋아하는 게 쉽지만은 않겠어. 그렇지, 그렇지. 난 특별하니까. 에이노, 네, 너는. 주작관에 어떤 연유로 온 것이냐? 모르겠는데 나똥 싸다 보니까 여기 갑자기 와 있었어. 갑자기 내가 여기 왜온 건지 설명 좀해 봐. 음... 바로 음, 장머리는 없구만. <웃음> 이 이곳에... 대화설인 줄 알아. 음. 이 음, 음, 이곳에 오 목적은 무엇이냐? 응? 이똥 싸다가 왔다니까 무슨 소리야? 으으음... 목적도 없이 이곳으로 오더니. 목적이 없게 그... 왜 없어? 똥 싸다가 왔다니까. 너는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겠느냐? 어... 그거는 그렇지 그 원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음... 그렇다면 만약 그 원하는 것을 단군님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겠느냐? 에? 단군이... 에? 단군? 단군? 음... 그래 단군님 아니 단군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왜 포기를 해? 단군이 나야? 음 버르장머리는... 음뭔 음. 소리야 이거? 뱃냥이! 동재! 에? 뭐야? 제 동재인데? 아유, 뭐야 동생제, 얼른 나와서 돌아가야지. 똥제. 뭐야 뭐야. 맞네 똥재네. 도전 <웃음> <잘> 끝났습니다. <똥제. 웃음> 어, 똥은 잘 뭐였네. 싸게 생겼더라야. 이 시끼, 새끼들이 부들부들. 아, 아리가 그랬어 아리가. 야 군지리들이 아, 하는 말 듣지 마. 아그래. 이것으로 입학을 마치겠네. 자네들 방금 받은 입학 선물을 꺼내 교복으로 환복하시오. 네. 뭐 뭐야. 아 이쪽 질문이 하나 있어. 어 뭐야. 옷이나 먼저 갈아입고 말하시오또 옷을 꼭 갈아입어야 돼요. 가라 입 음. 아, 이 하오 아오거가당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오 이거. 이와 오 멋있다 입학선물에 어, 교복이 없어 어... 나랑 차 한잔 할래? 아니 차 주라 차나 회사 줘 아.. 아우 졸려 아... 어.. 아뭐 헛소리가 다들리네 어.. 오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홀딱쇼 홀딱쇼 제발 제발 제발 홀딱쇼 한다 홀딱쇼 홀딱쇼 한다 홀딱쇼 뭐야 뭐야 교복이 없어 여기 홀딱쇼 한다 홀딱쇼 장난 아닌데 아이 잠깐만 이것 좀 입고 있겠어 예예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교복 좀 드시오 강당분자쓰는 이거 아, 여... 문제인가봐. 그, 내가 교실에 뭐... 올라가서 응. 교복을 하나 다시 주겠소. 나 아... 여분 교복 하나 혹시 몰라서 가져온 거 있는데 아니, 쇼금, 입을래? 저저와 아닌, 대박 진다 그치고. 야 혹시 반항하는 것 같은데. 라인 리는데라임라임이 어? 그 라... 뭐야? 어, 있어 그런 게. 아알겠어 어. 어? 참나. 오지고 지리고 이렇게 약간 좀 의미 비슷하면 그게 라임이 지린다고 하는 것이오. 홀딱쇼 황금소. 어. 황금소 홀딱쇼. 뭐? 무시다. 꾸지. 이놈의 학교들. 난차 한잔을. 이만한 이봐라 이만 차줘 차. 그러면 다들 개인짐을 챙기게나. 앞으로 우리가 매일 같이 수업을 들을 네. 보온 교실로 이동하겠소. 네. 다다 일어나시오. 아니 근데. 어. 아이 근데 자네 자네 자네 그못낀 자네. 자네 그 네? 말이 아닌가? 뭐야 뭐야 뭐야 어, 뭐 응? 어, 맞는데 왜? 아우 자네 나 기억 안 나는가 우리 어렸을 때그 예절 학교 같이 다니지 않았는가 그 자네가 내 생일 그 잔치에 왔다가 그 뭐야? 뭐더라? 그머 뭐 시기를 먹고 뭐야, 배탈이 저거? 아주 크게 나지 뭐야, 않았는가? 기억... 어, 어, 나 어릴 때 기억, 기억 안 나는데? 안 나는데. <웃음> 어릴 때 기억 안는데야 너랑 그... 선 긋잖아 아니 무슨 소리요? 그감 케이크 먹고 탈이 엄청 크게 나지 않아 쑤자네 어렸을 아, 때아나감감 감. 맞지 맞지 나감 먹고 좀 그랬지 아니 이거 아유, 어디, 그 어디로 가는 맞지? 거야 너 질서를 지기며 따라오게나 그렇만야 근데 너왜 이렇게 뭐 짐이 한 보따리야 뭐야 어디, 이게 다? 어디, 이거 어디, 내가 어디, 집에서 어디. 싸운 짐인데? 어, 어디로 가야 싸웠어? 하오? 어 위로 올라가야 하오 어, 어. 어. 근데 그치 아니 그 빨간색 어, 탈부지는 언제까지 네. 들고 다닐 건가? 다 내가 해옥수, 가져온 자네는? 짐인데 어, 이다 일과가 끝나고 상담실로 찾아오시오 에? 그 뭐야, 이유는 참... 자네가 다 알겠지 어, 모르겠습니다 어, 한 문제야, 번만 더내 금두은에 타보시오 오 문제야 문제야 어허 양이가 시켰습니다 선생님 에, 뭐 개소리 하지 마세요 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래 개소리 하지 마 쉬. 소리라니난 돼진데 그래! 그니까 러 돼진데 왜 개소리해! 쉬! 냥이가 저한테 욕했습니다 뭐야? 그뭐 맞는 말만 하는데? 나는 저 박하 고양이 마음이 안쪽 응? 음? 뭐하래? 쉑쉑 야마 들어가 뭐야? 앞자리? 아나 어디 어? 앉지? 여기 내가 앉고 싶은데 아, 아, 그래 너내 옆자리에 앉아. 앉아 어? 야 울치가 저기 앉았네 이런 원래 인자하순이야 아... 아이씨 너양보들이 앞으로 수업을 들을 본 교실이라네 자유롭게 자리에 착석하게나 어허... 너다 앉았는가? 예. 네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드는 요생은 없소? 저요 그거 말해보시오 어디 앉고 싶소 여기요 아 근데 얘는 머리가 존나 큰데 여기 앞에 앉으면 뒤에 안 보이잖아요 아뭐 어, 어떻게 하겠나? 양보를 하겠소 아니면 아리야 왜너 네. 저기 뒤에 앉는 게 맞는 것 같아 너 키가 크잖아 응 좋아 좋아 너 키가 아. 존네 크니까 존만이들한테 양보해야 되지 않겠니? 너 좀만이야? 어 그지 너에 비하면 좀 좀만이지 큰 니가 양보해 얼뜩했다 응 킥킥 자 그러면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김에 오늘과 어울리는 사자성어를 <웃음> 하나 소개해 주겠네 자, 다들 받아 적을 준비하시오 어디다 네. 받아 적나요? 그냥 머릿속에 받아 적으시오 네? 머릿속에 어떻게 받아 적는가? 열개의 봉알봉 박할 박의 머리두로 예뽕요 뭐라 하였소? 뽕하리요 <웃음> 개봉박두 봉할봉이라 하였소 예, 뽕뽕알봉 네. 그 개봉박두라는 사자성어일세 어떤 예. 일이나 상황이 코앞으로 닥쳐왔음을 의미하는데 어떤가 시비지신이 되기위한 문턱까지 올라온 자네들과 참 어울리는 말이지않는가? 자, 그렇다면, 처음 보는 서로를 위해 자기소개를 먼저 해보게나. 어, 누가 먼저 해볼 텐가?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어, 그래, 말이 앞으로 나오게나. 어, 아리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구만. 어. <웃음> <웃음> 안녕. 하구들아, 난 너희들을 이끌고, 아유, 아유, 아니.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싶은 뭐? 마! 말이라고 해. 잘 부탁해. 오오오 상갑소 아리야! 아, 아리야 나 질문이 있어 뭔데? 너 눈이 어딨냐고 물어보는데? 살짝 아 여기 있네요 네 맞췄어? 어어어어어 간다 그래 시크하네 응자 그럼 다음으로 누가 소개를 해볼 텐가 음, 다음.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 헤수수자네 <웃음> 안녕 나의 잡초들아 나는 해옥스야아추내 네임은 해깐따비야 올레벌레옥스야. 편안하게 그냥 옥스라고 불러도 돼. 허락할게. 오 올레벌레. 와깐따비야 와. 와. 난이름이 깐풍기도 아니고 저게 뭐. 너 혹시 둘리라고 하냐? 어? 걔가 누구야? 아 있어 그런 거. 거 지방 방송 끝이오. 그래 조용히 해. 거 다음으로 누가 허. 소개를 해볼 텐가. <웃음> 그럼 이거 줄 맞춰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쏘? 에헴... 얘들아 그... 갑자기 내가 왜 여기 오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나는... 나의 화려한 이름은 나는 브리트니드 점라헨 냥이인데 에헴... 뭐... 편하게... 어... 그래 그냥... 냥이라고 불러 어... 두 자가 아무래도 편하니까 응... 알겠니? 그래 리트나 음. 그래 브리야 뭐, 여기 꽃들은 왜 이렇게 이름이기요? 냥이라고 냥이! 아이게 냥이라고냥이그 그래, 량이. 음, 다음으로 누가 소개를 것들은... 해보겠는가? 멋있다, 리트니. 우린데? 저그 서울지 <웃음> 자네 앞으로 나와서 소개를 쉬워. 해보게나. 요등안이잖아 것들은... <웃음> 어, 어, 안녕, 난 자가문 첫째 서울지야. 잘 부탁해. 오, 오, 오, 오, <웃음> 멋있다. 오, 오, 오. 그 마지막으로 그 자네 황금소 나와서 소개를 해보게나. 어, 멋있다, 눈부시다. 에 뭐, 이 고조선에서 염을 좀 씹었다 하는 것들은 나에 대해 다 알고 있을 테니 내 자기소개를 꼭 해야겠는가? 아, 나 염을 안 먹는데? 나도 안 먹는데? 아니, 아유. 난 먹어서 알긴 아는데. 아유 나는 이 고조선 땅에서 제일 가는 부자, 황금 가문의 막내딸, <웃음> 황금 소요. 그, 다들 이 자리를 빌어. 상군님에 대해 약간 솔깃한 정보를 아는 것들이 있으면 나에게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길 바라오. 사생 사생이. 내가! <웃음> 그, 조용히 하시오. <웃음> 그, 내가 사례는 좀 톡톡히 하겠으니, 그, <웃음> 언제든 지 얘기해 줘. <응. 웃음> 됐어, <됐소. 웃음> 이만이오. 저기! 아, 사례 <웃음> 얼마 주나요? 그 정보 값에 따라 다루. <웃음> 아, 참... 조용히 하시오. 그 자네 잠깐 <웃음> 들어가지 말고 앞으로 나와 보게나. 왜 그러시오? 어, 지금 자네의 행색은 어 다른 유생들에 비해 너무 화려하오. 어 맞아. 돌아가는 번쩍번쩍한 글자 좀 내려보게나. 다른 것들이 너무 그 평범한 거 아니오? 거 어, 내려보게나. 아니 그리고 그 풍사부도 이상한 돌아가는 방구가 있지 않소? 어. 어허, 어허 이것은 어허. 방구가 아니라 바람이오. 그리고 이것은 멋있다. 나의 신체의 일부인데 어디서? 스승이 말을 하는데 트집을 잡소. 내려놓으시오. 아 이거 당군님 차벌, 차벌. 보여드리려고 <웃음> 준비한건데 이거 됐소? 어 손에 든 것도 내려놓으시오 아휴 내가 또 당군님만 아니었어 오이는요오않는 오자는 오자는 오자는 건데. 왜? 오자는요? 이거는 요정리. 하게 해주시오 물 많이 많은 것 같으니 오늘은 머리 위에 있는 것까지는 허락을 해주겠소 거 들어가 앉으시오 <웃음> 와, 자비롭네, 여기. 자, 그러면 소개를 마쳤으니 다들 선의의 경쟁자가 되어 잘 지내길 바라네. 그럼 다음으로 우리 반의 반장이 필요하여 선거를 진행할까 하오. 투표를 해보려 하는데, 어디, 반장 선거 지원자 있는가?